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어, 사냥을 할때 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가지고 왔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활락서버 같은 경우에 사냥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냥을 할때 활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활력 포션을 계속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사냥할 때 수입이 좀 저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력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랑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사랑특성의 마지막 패시브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패시브인데 기술 사용 후 활력 회복량이 5 증가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. 정신 스탯에 따라서 상승하는 양이 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신 스탯이 낮아도 유의미한 활력 회복량을 챙길 수가 있어서 사랑 특성을 활용해서 사냥을 하면은 활력을 좀 많이 보충할 수 있어요 활쟁의 경우 기본 연소는 사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요걸 어, 더 많이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방법은 칭호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칭호 중에는 기술 사용 시 소비하는 활력을 감소시켜주는 칭호가 있어요. 능력자라는 칭호는 3%를 감소시켜주고요. 그리고 계승자라는 칭호는 활력소비량을 5% 감소시켜줘요. 이 칭호를 얻는 방법은 모든 특성을 5 5레까지 달성을 하면은 마을에 있는 능력관리인 NPC에게 퀘스트를 완료해서 받을 수 있는 칭호고요. 5% 감소가 매우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특성과 같이 쓰게 된다면 확실하게 활력소비량이 주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. 자 마지막 방법은 망토에 보름돌을 바르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보름돌 같은 경우에는 각 직업군마다 사용 하는게 정해져 있지만 보름돌 중에 활력을 일정 시간마다 회복하는 보름돌이 있어요 견고한 생명의 달그림자 라는 보름돌이 있습니다 이거는 망토에 바를 수 있는 보름돌이고요이거는 공격을 할때 일정 확률로 활력을 회복하거든요 근데 30초마다 한 활력을 한300 정도씩 회복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랑 특성 그리고 칭호 그리고 이 어, 보름돌까지 딱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은 진짜 거짓말 안하고 물약을 하나도 안 먹고도 사냥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. 다만 본래 자신이 쓰는 망토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서브 망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. 왜냐하면 이 보름돌 같은 경우에는 스탯 자체가 정신이 붙어있고 쟁을 할 때는 쓰질 않아요. 오로지 사냥할 때만 쓰는 보름돌이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망토에다가 바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PVP를 할 때는 좀 많이 불리해지죠 그래서 사냥 용도로 사용하는 망토를 하나 서브망토를 만들고 거기에 보름돌을 발라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해드린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은 물약을 안 먹고도 웬만큼 사냥할 정도가 되고 중간중간 어 음식을 한두 번씩만 먹어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매우 쾌적하게 어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